아, 세상 왔습니다. 딴돈 2,000원. 아, 이거 사람 많이 오셨네. 아, 이거. 청년김치 이런 거 해가지고. 아, 슈가, 슈가, 슈가 넣어야 되는데. 자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라이키?